친구가 놀러왔어 아기 그 친구가 어아아 아, 귀여워 귀엽지 어 고마 아 어, 사랑해 아 귀여워 나도 송이가 제일 귀여워요 귀여워 와. 등강등댕 오! 너무 귀여운데? 꼬뽀해 줘. 응. 맞우 아기야. 아. 시마려 와. 엄마 시야러 갔다 올게. 아기랑. 알았지? 고마. 치마려때안 아, 돼. 아가야 아야야야 하잖아. 고민, 음, 너 귀엽다. 고민, 귀여워. 아, 아, 아, 아. 어, 야, 내 눈이야. 내눈 아프잖아. 음, 아, 귀여워. 그래. 잘 지내니? 맘마는 먹었어, 맘마. 맘마 먹었어. 배고파. 배고파. 야, 깎아줄까? 간식 줄까? 비스 입었네 아, 어? 고마 왜 이래 누워서 빨리 인사해 엄마 사랑해요 우와 나도 사랑해 <웃음> 귀여워 유모차 태워줄까? 유모차 태워달래 유모차 태워줄까? 어, 네. 어부 봐. 나가 나가요 나갈까? 아 양말 아, 신다 <웃음> 안 돼, 치기니까 귀엽다. 어, 코 자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지. 코 자요, 건드리지 마세요. 어, 부바 어부바. 어, 부바해 달랐는데, 곰곰이가 어부바 해 줄까? 어, 부바 해줘. 어, 부바에달 어, 우리 공구미가 어부바 해 줬어 어부바 해 줬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오빠 사랑해 하네 어부바 해 줄게 어? 우리 공구미가 어부바 해 줬네 no. 아이고, 떨어줬어 어떡하지? 자장자장 해줘 고마워 어버졌지 오빠 고마워 오빠 고마워 고마+ 고마 양말 우리 양말이야 오 <웃음> 우리 양말 벗어 놓고 가 여기서 <웃음> 내일 우리 애거양말 우리 야야 고미가 에, 속상했어 아저씨. 엄마는 고미가 제일 예뻐요 알았지. 엄마는 고미가 제일 예쁘다. 알겠지? 알겠다.